자, 안녕하십니까. 더국 배드민턴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성분 영상이에요. 자, 여성분 백핸드 후입볼 처리 영상인데, 자, 이렇게 백핸드 후입볼 처리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몸이 많이 가서 어깨 힘으로만 밀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후 자, 교정 후에 보시면은 자 이제 어떻게 변했죠? 네. 어깨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밀어치지 않고 어, 그립을 응용하고 제 응용된 그립으로 타점에 맞게 후위 쪽에서 수인 궤도와 손목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몸에서 점차 알아가게 되줬습니다자 교정 학습은 이 지도자의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학습자의 장점은 잘 살려주고 필요한 부분만 이 교정을 하고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교정 축하드리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